좋은 친구 많이 힘들 땐내 손을 잡아주고 외롭고 아플 때 용기와 힘을 주죠 내가 진 허물을 모두 다 보여줘도 변함이 없는 진정 괜찮은 친구 면서 우리의 사랑 영원하길 기도해 봄날 햇살처럼 포근히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 친구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나의 좋은